멘트를 빨리 생각해 주세요 지금 아, 10초 6초씩, 안에 예, 6초씩 5초씩 네. 5초씩 자이 기중한 6초씩. 시간을 저희 아, 7명이 아, 잘 아. 나눠 써야 되니까 네. 그점 기억해 5초씩. 주시고요 미스터트롯2 탑세븐이 라이브를 마치고 팬들에게 끝인사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박지현이 자기 차례가 오자 시간에 쫓겨 당황하는 모습도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팬분들 많이 <웃음> 감사합니다! 사랑합니다! <오케이. 웃음>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팬분들 많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케이.